관계형 주격관계형사. 주격관계형사는 결국 자 표현을 보자고요. 주격관계형사라는 얘기는 선행사가 자 선행사라는 의이 앞에 있는데 그 선행사가 관계사절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관계사절 속에서 무슨 역할한다? 을 대답 못하네. 아.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역할. 주어 역할 주어 하는 게 이게 주격 관계 행사야. 선행사가 관계 사절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사하고도 수일치 관계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형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현재형일 때. 예를 들면 예를, 예를, 이런 거 같죠. 관계 행사. 여기서 봐봐요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이거 전체 주어면서 얘가 선행사야 네. 좀 아까 얘기했잖아 선행사가 들어와서 주어로 주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가 아니라 뭐가 왔다? 이즈. 이즈가 왔다 이런 거 그치? 네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한 가지요 주격관계정사 이렇게 했관계정사의 범위는요 네. 자, 잘 봐요 관계 관계사절의 범위는 묶을 줄 알아야 돼요. 관계사절의 범위는 음. 어디부터냐면 자, 전치사 또는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대명사부터 어디까지다?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이렇게 묶어 주면 돼. 요두 네. 번째 동사 앞까지 앞까지이다. 네. 앞까지이다. 관계대명사부터 두 번째 동사, 앞까지다. 앞까지. 봐 관계대명사부터 두 번째 동사, 이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까지다. 근데 이 내부가 이걸 꾸며주니까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네. 됐죠? 네. 사람은 결코 뭐 실수를 결코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되고. 새로 운 어떤, 어떤 것도, 것도 수 시도하지 못했다. 아 시도하지 못했다. 수완이잖아, 수완의 땡큐. 여기 요거 꾸며주는 거 아니? 네. 그래서 실수를 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음. 새로운 어떤 것도 음. 어떻게 해? 시도한 적이 없다. 시 여기 밑에 것는 뭐야?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생각은 이렇게 해어있어 어디까지 온 거죠? 그 앞. 이. 두 번째 동작. 세 번째로. 끝됐어 네. 그럼 얘는. 잘 봐요. 이하고이하고도수고하시가일치하는 거예요. 네. 왜? 이 속에 들어가서 주워도 되지만, 전체 주워도 되니까, 권동사가 어. 이거든. 그래서, 네.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생각은, 자, 뭐, 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지금. 어, 아 붙었잖아. 이거 부정어 날아다녀? 네. 어떤? 자, 뭐, 뭐라 불리다, 이거. 불리다. 네. 동명사, 불리는 것. 아이디어. 불리는 것의 가치가 없다. 즉, 불릴 만한 가치가 없다. 뭐라고? 아이디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야. 왜냐하면 여기 부정을 안 하시라고 했죠.